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자, 하루 쉬었어요. 갑자기 상담이 많아졌습니다. 확실히 휴가철이 이제 지나가고 나서 생각지도 못한 손님들의 또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유있게 점사를 치기 위해 과감하게 하루를 쉬었고요. 오늘은 1992년에 태어나신 임신년 원숭이띠분들을 위한 미리보는 2022년 호랑이띠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원숭이띠분들 상당히 많이 기다리셨죠? 자 이제 여기 보이시는 주역 전복 주사이로 점을 쳐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채널도 한 번씩 놀러 가 봤는데 제 마이크 소리가 그렇게 열심히 보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작아요 어, 상당히 작더라고요 좀 커졌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우선은 크게 크게 녹음할 수 있도록 제가 소리는 질러 볼 텐데 음량이 너무 크게 키워버리면 동굴에서 나오는 말처럼 변하더라고요 마이크가 이제 앞으로 좀 투자가 필요한 부분인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자, 사설이 길었습니다. 이제 카메라 정중앙에 와서 이 주사위를 간결한 마음으로 던져볼 예정입니다. 음, 금방 막 상담이 끝난 상황에서 제가 지금 녹음을, 녹화를 하는 거라 제 목이 좀 많이 잠겨 있어요. 자, 조금 가다듬고 던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점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담백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대로 가져옵니다. 미리미리 알고 대비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역점을 치는 이유 자체가. 실기부를 또준비해왔고요 윗꽤가 물입니다. 아랫꽤가 산이고 첫번째 초유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그대로 첫꽤가 불로 변했어요. 산에서 이제 불로 변했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수상건이라고 하는 괴가 첫 번째로 나왔었고, 두 번째 괴가 소화기제라고 하는 괴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 우선은 이 괴는 건지기재라고 하는 괴 인데요 우리 원숭이띠분들 이번 이번 2022년도에 어떤 횡재수를 꿈꾸신다고 한다면 이거는 접어두셔야 됩니다 이제 감춰서 말씀드린 타입은 아니니까 금전에 튀는 현상 즉 너무 큰 점프업은 꿈꾸지 않는 것이 현명한해이고요 자잘한 거 그냥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모으는 것은 괜찮아요 모아 모아 모아서 그러니까 금전원이 어, 횡재수만 아니면 이렇게 모아서 뭐 적금 형식으로 가시는 이런 것들은 좋다는 얘기죠 꼭 현금 뿐만이 아니라 어떤 자산 이런 것들도 자잘하게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한 단계씩 모아서 가시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금전이나 경제 방향이 아니더라도 이사, 또 이동, 또 이제 부동산 운이기 때문에 문서가 포함이 돼 있죠. 문서 포함되어 있는 이 이동 운은 참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가 A 단계다. 그런데 나중에 이동하는 이사를 갈 집이 조금 더 높은 집이다. 그러면 무리한 확장이 될수 있어요. 무리한 이동은 힘드시고 내가 뭔가를 파는 형태의 매도가 아닌 매매 그러니까 팔아서 현금을 만드는 매매 있잖아요 땅이 될 수도 있고 크기는땅 아주 잘 사시는 분은 땅이 될 거고 또 이제 어떤 집, 거주지, 또 상가 이런 것들을 팔아서 매매를 하시는 부분은 생각지도 못했던 손실이 약간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돈이 나갈 일이 생기거나 또 원래 팔려고 했던 가격대보다 조금 낮춰서 팔게 된다거나 또는 더 가격이 오르긴 올랐는데 아무도 사가는 사람이 없는 거야. 너무 가격이 올라서. 이런 식으로 내게 어 손실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매매를 시도를 하셨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똑같이 A라는 곳에서 비슷한 수준의 A라는 곳으로 내가 이사를 가겠다. 그러니까 이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있는 직장이 A인데 A하고 비슷한 수준의 회사와 포지션으로 가겠다. 이건 가능해요. 둘다 가능해요. 거주지, 이동, 이사, 이거 전부 가능해요. 그런데 갑자기 A에서 이렇게 A가 있고, 똑같이 B가 있고, 뭐 C가 있고, D가 있다. 이렇게 있으면 D만큼 나는 점프를 해서 가겠다. P처럼 보이네요. D만큼 가겠다. 이거는 어려워요. 올해. 갑자기 막 무리하게 이렇게 가시는 것은 어떤 사기를 동반한 형태가 될수 있어요. 나를 속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어렵고 그냥 같은 계열은 가질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 이동원 이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한 회사에서 지사로 가시는 거 있잖아요 전혀 생동맞은 곳으로 다른 사람이 이동을 시키는 거 차출돼서 가는 이동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뽑혀서 가는 이동 이건 조금 조심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은 일반 시험은 가능하시고요. 뭐 시험운 자체가 무난하세요. 합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음, 부부운, 또 새로운 짝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연인들에 대한 이런 애정운, 일반적인 애정운 이런 부분들은 자잘한 소음들이 많습니다. 소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결혼을 염다고 계신 분들은 생각지도 못한 지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봄에 하기로 했었는데 여름에 된다거나 결혼식 자체가 여름에 하기로 했었는데 겨울에 된다거나 이렇게 지체 지연이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 이거 좀뒤져보렸네요 뒤져보니까 새로운 종이 준비할게요. 그 다음에 음, 어떤 소송, 대립, 다룩, 다툼 이런 일들이 생기는 부분은 반드시 금전 손해가 따릅니다. 내 돈이 깨져요. 내가 유리한 데도 있어서 유리함에도 있어... 있지만 돈이 깨지고 되도록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보시는 게 좋겠죠. 합의. 되도록 빨리. 그렇게 해야 현명합니다. 올해는. 길게 끌수록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어... 휴가철이나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장거리나 장시간 여행가시는 것 이것들은 결과가 그다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짧게 다녀오시거나 아예 안가시고 푹 쉬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택에서 쉬시던 아니면 가까운 데로 다녀오시던 멀리 가시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자 이렇게 간단한 베이스들을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걸 이제 기본으로 가지고 12달을 제가 요 주역 타로를 기초로 한 점을 한번 12장을 뽑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계속 봐주세요. 자, 이제 12장을 양력 기준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펼쳐보겠습니다. 사주 명리로 풀건 아니라서 여러분들 보기 쉽게 펼칠게요. 자, 빠르게 12장을 뽑았고 이제 카메라 각도에 맞춰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자, 이렇게 1월달부터 12월까지 뽑았어요. 이제 해석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1월달입니다. 우리 원숭이띠분들 산아비라고 하는 괴를 받았는데요. 1월은 아직까지 사람에게는 띠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22년도 첫 달, 그러니까 2월달 앞에 저희가 달력으로만 봤을 때는 1월이지만 음, 어쨌든 지금 보는 이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번지르르한 화려한 일들이 외양에 넘칠 만한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는데 신중하셔야 돼요. 겉만 보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거나 겉만 보고 어떤 이동을 할 만한 회사를 함부로 성급하게 결정을 한다거나 초조해야 할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나라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내가 어떤 이득을 가져오는지를 많이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고 큰 일을 하실 때큰 프로젝트나 회사 일을 처리를 하실 때 신중함을 잃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달은 신중함을 요구 받겠습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어, 아무래도 1월달에는 신중함을 많이 놓칠 수 있다 요게 이제 팩트가 되겠네요 다른 것들은 또. 자잘한 건강관리를 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허점 때문에 내가 아플 수 있는 길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음, 연인관계나 부부관계에서도 긴장을 푸셨다면 긴장할 만한 사소한 감정대립이 생길 수가 있는 달입니다 어쨌든 너무 외향 때문에 속을 보지 못하시는 또 너무 멀리 보셨다가 내 사람에게 신경 쓰지 못하시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달이라, 어, 1월달은 요렇게 좋은 대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2월달입니다. 양력으로 2월달은 명리적으로는 사람에게 이제 새로운 새가 들어오죠. 2월, 이 화산녀라고 하는 게가 나는데, 화는 태양이고, 예, 산은 잠깐 운쪽으로 지체되어서 멈추는 상황입니다. 혼자 좀 외로울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내 의견과 다른 방향으로 결정을 지는다거나 조직에서 소외가 된다거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일을 벌이려고 했더니 그 일이 방해를 많이 받아서 대출이 막힌다거나 아니면 원래 하고자 했던 목표보다 더 돈이 많이 나가서 이제 기존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바랐던 사람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인연이 와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제 고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2월 달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우리 원숭이띠분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선임자에게, 연장자에게 찾아가셔서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답을 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제 3월 달은 봄이 들어왔습니다. 렛테 기메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 본인보다 힘이 센 사람을 따라가십시오. 현명한 사람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시고 천둥, 번개 밑에 호수가 있는 이괴 모양이거든요. 아직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을 위해서 기다리셔야 된다는 속 뜻이 있어요. 이때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에는 적지속수의 시기가 아닙니다. 금전이나 기회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첫 단추를 혹시 잘못 시작을 하셨던 일이 있다면 분명히 이번 달에는 그 대가로서 기회비용으로서 잃는 일이 생깁니다. 사람을 잃는다거나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잃는 것을 통해서 아,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되겠구나 라는 뼈저린 뼈아픈 교육을 배울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이직, 새로운 또 출발, 이런 것들은 3월달에는 아직까지는 많이 빠르고, 무리하게 시도를 하셨다 그러면 2월달도 그렇고, 3월달도 그렇고, 그에 상응한 대가가 일어난다는 거죠. 음, 새로운 짝을 만나시기도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계속 기다리시라는 의미고, 여유있게 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관망을 한다면, 4월달은 어떨까요? 4월 달은 드디어 판을 뒤집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 괴의 이름은 자주 보셨겠지만 태화역이라고 하는 괴인데요. 윗 괴가 기쁜 일인데 그 아래는 이제 태양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부패되고 썩어있는 조직을 내가 떠난다거나 또 이직을 하신다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해서 판을 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또 기다리셨던 짝을 이제 드디어 만날 수 있는 상황이고.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기다리셨던 사업가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월달 볼까요? 5월에는 행사가 참 많은 달이고, 또 금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또 나가는, 그러니까 유통 자체가 굉장히 잘 되는 달이거든요. 아주 좋은 개가 나왔어요. 풍래이기라고 하는 개가 나왔습니다. 위 깨가 바로 바람이 불어서 올라오고 아래 깨는 천둥 번개가 불어서 올라오는 부분인데 드디어 드디어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이룬다라는 뜻이고 어 이익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익을 얻는다 기다렸던 비가 내리는 거죠 많은 이득이 들어오고 그만큼 이제 실패를 줄이려고 하신다면 자잘하게 관리를 더 잘하셔야 되겠죠 계획을 더잘 짜셔야 되는데. 그만큼 상반기에 첫 번째 혜택을 보는 달이시고 뜻밖의 선물을 받는다거나 또 매출이 갑자기 확 올라가요. 일시적으로확 올라가서 이제 바빠지시고 아주 좋은 이득을 기쁨에 행복한 또 비명을 지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지지부진하셨던 분들은 5월에 달 웃을 일이 많을 거고요. 이제 상반기 마지막 달, 6월 달 보겠습니다. 뇌화풍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이게 천둥, 번개가 위에 있고 그, 화는 그거예요. 태양, 불. 그럼 6월달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반기 마지막이고, 여름이잖아요. 더워지고 있죠. 금전이라던가 경제적인 그런 기회들이 상당히 순조롭습니다. 방해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좋고, 왕성한 운이 들어와 있고, 또 변화 변동이 상당히 많아요.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불안하셨던 분들은 다 살아남아요 원숭이띠 분들 그대로 나가시면 되는데 상반기는 바쁘고 또 좋아하던 사람들도 들어오고 나의 인기도 올라가고 웃을 일도 많고 이런 일들이 상반기 계속 벌어졌던 부분이고 드디어 휴가가 이제 끼어있는 7월달 보겠습니다 이때는 하반기에 첫 번째 고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택 절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수는 이제 어려움을 뜻하는 물이 이제 배치가 된 부분이고 택은 조금 모아서 기쁠 때까지 기다려보는 뜻인데 아껴야 하는 상황이고 수택절이 나왔다는 것은 아무 일이 없더라도 7월달에는 함부로 펑펑 지출을 하시면 안 돼요. 좀아 끼셔야 되고 그만큼 배우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숙이고 겸손한 자세로 배워서 기회를 엿보는 달이 돼요. 연애 전선에서도 큰 이상은 없어요. 하지만 상대방을 내가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그 사람에 대해 진심인가, 이런 것들 자아성찰이 좀 필요한 다리고, 경제활동에서는 무난합니다. 자, 이제 8월 달도 볼 텐데요. 음 8월은 이제 휴가가 지나서 휴가 가셨던 분들 마지막 휴가를 보내시거나 휴가에서 돌아오는 부분이죠. 이게는 택뇌수라고 하는 개가 났어요. 윗개가 호수이고 아랫개가 천둥번기가 올라오는 부분인데 8월 명리적으로 입주가 끼어있기 때문에 가을로 이제 접어들거든요. 들어오는 돈이 상당히 많고 기회가 많아집니다. 역시 첫 번째 이직을 이 상반기 때 하지 못했던 분들은 8월에 다른 기회로서, 두 번째 기회로서 시도를 해보셔도 무난합니다. 일이 성사가 되는 흐름이고, 사소한 것들도 내가 캐치해서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달입니다. 그만큼 사람에 대한 부분도 많이 열려있고, 내가 취하지 못했던 나의 결점들을 다른 사람들 와서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지는 9월달 보겠습니다. 지천태라고 하는 괘가 나왔고요. 이게 거꾸로 되어 있으면 소통이 잘안 되는 괘로 제가 해석을 했을 텐데, 지천대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서 굉장히 완벽한 음량의 화합을 이루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어쩌면 이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올다보다더 좋아요. 음, 그렇죠. 올다보다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하는 것에 비해서 많은 기회들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고 또 심지어 소개도 받아요. 사람을 내가 필요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없어서 미치겠어요. 나 혼자서 못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막 진짜 적당한 인재를 소개를 해주는 거죠. 가성비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어떤 물건들을 가져다 물어다 줘요. 그만큼 가만히 있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웃을 수 있는 달이고요. 자 이제 10월달 보겠습니다. 10월은 가을의 마지막 달이고 뇌지혜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천둥, 번개가 땅 위에 있는 모양새거든요. 매너리즘에 빠지신 분들이라면 이번 달에는 좀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단순한 일, 일이나 단순한 패턴에 이제 계셔서 재미가 없는 상황인 분들 같은 경우는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을 희생을 하는 상황이고요. 이, 이 10월달 이 상황은 실속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걱정 안해도 되는데 걱정을 하게 되고 지금이 아닌데 너무 미리 예비를 해서 쓸데없는 에너지들이 많이 나가고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투자할 때가 아닌데 엉뚱한 곳에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자신감이 점점점점 하반기로 갈수록 이 하순으로 갈수록 회복이 되실 거고 가벼운 출혈이 있다면 빨리 메꾸게 되실 거예요 뭔가 잘못하고 있다면 그것에 사전에 미리 미리 알게 되고 대비를 하시게 될 겁니다 컴퓨터를 고쳤어요 알고 보니까 네트워크망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어서 전문가를 좀더그 기회로 그 그걸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부르게 되고 전반적인 모순과 결점을 빨리 캐치해서 손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비유를 드리자면 그렇죠 이 10월달에 어떤 문제점을 발견한다는 것이 알고 보면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작은 것을 일찍 발견해서 전체의 큰 것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미리 땜을 막듯이 막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 이번 달에 처리를 해서 올겨울은 든든하겠구나, 내년은 든든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들어오는 입동이 끼어 있는 11월달 보겠습니다. 하반기에 마지막 고비라고 할수 있는데 산지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산은 잠깐 머무른다는 뜻이고 지는 이제 땅입니다. 애써서 준비해왔던 많은 일들이 말실수나 한번의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이미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방송인이나 연예계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무리하게 이동을 하시거나 무리하게 하나 더 만들기보다는 지금 몸 담고 있는 조직, 내가 지금 담고 있는 업종, 하고 있는 일, 지고 있는 계획들 이런 것들을 더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괜히 더 욕심을 냈다가 가지고 있는 것도다 와르르 놓칠 수가 있어요. 인연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내게 등을 돌릴 수가 있어요. 나의 하나의 실수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12월 달입니다. 마지막 달인데 그나마 정말 좋은 결실을 이제 맺게 되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무난한데, 요 개의 이름은 바로 수화기제라고 합니다. 윗개가 물이고 아랫개가 불입니다. 물과 불이 함께 모여있죠. 모든 것이 제 위치에 있고 아주 대단하게 좋은 결실을 맺게 되실 것이고, 생각지도 못하게 1년 동안의 결산이 아주 만족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꾸준하게 만나왔던 사람들이 드디어 내 편을 다 들어주는 상황이고, 건강을 잃었던 분들은 건강을 되찾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제 자리를 찾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를 간단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고요. 개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 클릭하시면 거기 상담 신청 링크가 있어요. 그거 꼭 보시고 메시지 주시면 제가 전화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찍으러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